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! 오랜만에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입니다! 제가 손질을 해왔고요 이거는 채끝! 하우 채끝이에요 어떻게 손질을 했냐면 <웃음> 3.5kg 일단 해 봉지로 한번 우와 그리고 제가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웹 웨... 웨이징? 어.. 그거를 목표로 한건 아니고요 영상을 빨리 찍어야지 하면서 못 찍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숙성 거의 안 하고 먹었을 때도 먹어봤는데 오늘 대체 무슨 맛이 날지 구워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구우면 또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대파도 이제게 너무 행복해! 근데 저는 약간 덜 익혀 먹는 걸 좋아해요. 그리고 뭐 파채, 명이나물, 쌈장, 후추, 소금, 와합이 이렇게 두개를 했고요. 지금 막 두근두근 떨려요. 이게 전기팬이라서 불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고 섬리밥도 준비했어요. 버터도 준비했는데 숙성이 되니까 고기가 진짜 치즈 버터형이 확 나더라고요. 거의 한 3, 4주가 냉장고에 있었거든요. 제일 그 차가운 칸에. 그리고 냉장고 열지도 않았어요. 저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었거든요. 근데 지금이 12시 12분이에요. 근데 숙성 고기는 조금 더 익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육즙이 빠지면서 진한, 녹진한 맛은 남아있는데 자칫하면 질길 수 있대요.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. 야. 미쳤다. 고기 맛이 아닌데, 이거는 진짜? 치즈, 버터 막 이런 맛이 확 나요. 이번엔 후추소금 찍어서. 음! 미쳤어, 미쳤어. 이번엔 명이나물 짜서 먹어볼게요. 근데 확실히 조금 더 익혀먹어야 더 고소한 맛이 확 나요 음. 좋은 마늘하고 한국인의 밥수 저는 진짜 밥이 빠지면 서운한 것 같아요. 파채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어디서 썰어버렸어요. 그냥 느끼할 때 같이 한 입씩 먹으려고요. 음! 응? 음. 아또 요것들은 그 밑에 있던 애들이거든요. 응. 음. 개인적으로 원픽은 요 후추에 찍어먹는 거 와사비하고 명이. 자 이거 먹으려고 메이크업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피부만 하고 머리도 그냥 옆머리만 누르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나는 고기가 더 중요해. 막 이러면서. 제가 3.2kg? 3.5kg 고기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숙성해가지고 수분도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kg 정도 먹었었어요. 탄수화물이 왜 이렇게 땡기죠? 작은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음~~ 음~~ 얘가 뭔가 육향이 더 진하다 흥! 흥! 와..집에 냄새가 다 배기겠는데? 방문 닫아놓을걸 괜찮아 한우니까 아니야 지금이라도 닫고 올게요 집안에 연기를 생각을 못했어 진짜 바보 같죠? 이 먹을 때생 마늘 안 드시나요? 전 좋아해. 이제 생게파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응. 음. 음, 음, 더워, 더워. 음.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살치 살을. 맘 놓고 이렇게 먹겠어요. 형, 고마워. 너무 잘 먹었어. 아니, 잘 먹고, 있... 아니, 잘 먹었어. 이제 마지막 탄입니다. 명이랑 싸우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내일 또 고기 구워 먹어야겠네. 어쩔 수 없지. 진짜 어떻게 이렇게 치즈 맛이 나죠? 카메라도 과열되고 나도 과열되고 한우 채끝 먹방을 해봤습니다. 향은 약간 우유, 버터? 아니면 치즈향? 막 이런 게 났었거든요. 근데 구우면은 버터향보다는 약간 치즈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친한 형이 선물로 이렇게 한우. 를줘가지고 이렇게 먹방을 찍었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같이 갈래? 난 어디 든 좋아. 언제 좋아. 쿠팡 뷰티 a n g whatever you want